근데, A와 C가 같다래 했는데, 틀렸죠. 왜냐면, 얘가 더 많겠죠. 10 넣고 10 넣었으니까. 음. 그리고, AG는 p g 가 그냥 크다. 어. 극격지듯이. 잘했어요. 이제 뭐 본격적, 약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지? 음.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. 분별 안 보여. <웃음> 음, 그러면 지금 봤을 때 혼합전 혼합전 다니고 그냥 나 이온전 누군가는 수산화 나트륨과 작다라고 했어요. 수산화 나트륨 응. 라는 건데 얘는 응. 지금 여기 보면은 5대 막 1대 2로 섞은 거잖아요. 응. 1대 2로 섞었는데 어쨌 아, 응. 그냥 OH랑 H 봤을 때 OH가 두 개가 남았어요. 음. 응. 그러면 1대1로 반응을 했는데, OH가 왜가 아. 아니죠. 왜냐면, 얘는 5mm잖아요. 지금 음. 수상, 그러니까 H 프랑스랑 o h 만 1대1로 결합을 한다 했는데,